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징징이 마을입니다.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징징이들. 마침 어떤 떠돌이 플레이어가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을에 들어옵니다. 그때 갑자기 상단에 알수 없는 에너지 바가 생성됩니다. 레이드라고 써져 있는데 뭘까요? 바로 우민들의 마을 약탈이 시작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민들은 이전에도 많이 소개되었지만 회색빛 창백한 얼굴에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안날것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과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전투력은 주민과 전혀 다른 생물입니다 이들이 날카로운 도끼와 석궁, 마법사들을 동원하여 마을 주민들을 해치기 위해 마을을 공격합니다. 마을에는 든든한 철골렘도 있긴 하지만 우민도 무지막지한 파괴수를 동원해 공격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우민들이 마을을 공격한 걸까요? 이건 플레이어의 잘못입니다. 야생에서 우민들의 정찰대를 만났을 때 이들의 우두머리를 잡게 되면 헤드 오맨이라는 디버프에 걸리게 됩니다. 이 디버프에 걸린 채로 마을에 접근하게 되면 우민들은 그 마을을 숙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최근 징징이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방문하는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입국 심사를 더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우민들의 공격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죠 이 우민들은 플레이어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민들이 가장 짜증나는 이유는 가끔 한 마리씩 마을 아래 구덩이나 동굴에 숨어 있어서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민 정찰대를 야생에서 만났을 때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